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. 제 원동력이죠. 제 공연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게다가 맨날 맨 앞에 계시죠 얼굴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.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제 공연을 보러 올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힘을 받는 것 같아요. 적어도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. 제 음악을 듣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드리고 싶어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